안녕하세요 건강하게 노래하자 보컬 살롱 배코입니다 보컬트레이너에게 혹은 노래를 잘하는 친구나 인터넷을 통해 짧게라도 노래를 배워보셨다면 소리에는 변화가 있지만 오히려 감정은 실을 수 없게 되는 걸 누구나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발성과 창법에 집중하며 노래를 부르고 있다면 굉장히 당연한 일일텐데요 노래에 푹 빠져서 감성이 잘 묻어나게 부르는 가수처럼 부르고 싶은데 아이러니하게도 감정보다는 창법에 집중을 더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서술 기억과 절차 기억의 차이 때문인데요 흔히 말하는 몸에 체득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이 컨텐츠는 예전부터 생각해 놓았었는데 메디컬 보이스의 코르넬리우스 송 선생님의 효율적인 트레이닝 방식에 대한 영상을 보고 저도 자극 받아서 바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역시 제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서술 기억이란 우리가 의식적으로 떠올리는 기억을 말하는데요 뇌 안에 해마가 담당하는 장기 기억이 곧 서술 기억입니다 기억상실 중 환자는 이 해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기 기억에는 문제가 없지만 장기 기억에는 문제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서술 기억은 일화 기억과 의미 기억으로 나뉘는데요. 일화 기억은 내가 겪었던 추억들이나 사람의 얼굴을 기억하는 것이고요 의미 기억은 단순하게 영어 단어나 수학 공식 같은 것을 외우는 것이라고 해요 시험을 잘 보는 사람들은 공부를 할때 단순히 암기하는 의미 기억보다는 공부할 때의 상황이나 내용을 엮어서 일화 기억으로 기억을 한다고 해요 제가 보컬 트레이닝을 진행해 보면 이 둘의 차이를 확연히 느낄 수 있는데요 어떤 수강생은 수업 내용을 단순 암기하듯이 의미 기억을 사용하고 어떤 수강생은 아 내가 그래 그래서 이런 소리가 났었구나 이런 식으로 자신의 기억들과 대입해 가면서 일화 기억을 사용하는 것을 볼수 있어요. 두 번째로 절차 기억이란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 몸에 기억되어 무의식 중에 반사적으로 행동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전거 타기, 수영, 운전, 악기 등등 한번 제대로 배워놓으면 까먹지 않는 기억들을 절차 기억이라고 하는 거죠.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만한 머슬 메모리가 바로 절차 기억에 해당되는데요 특정 운동을 반복하면 근육 안에 유지와 성장 그리고 재생산을 위해 필요한 유전적 정보를 담고 있는 핵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즉 몸이 체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한번 이 핵이 근육 안에 생기고 나면 약 15년 정도는 살아남는다고 해요 다시 말해서 몸으로 하는 모든 것을 한번 제대로 배워놓으면 오랜 시간 그것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시 시작했을 때 처음부터 예전 같지는 않게 금세 예전의 퍼포먼스를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저 또한 2년 정도 독일에 있으면서 오랫동안 노래를 하지 않았었지만 한국으로 돌아와 다시 노래를 시작했을 때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금세 예전의 퍼포먼스를 회복하는 것을 경험해 보았어요. 자 이제 오늘의 주제인 노래를 배우고 오히려 감정을 식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아시겠죠? 저희가 노래를 배울 때 적어도 한 가지 이상에 집중하고 신경 써야 하는 포인트들이 생기는데요. 그걸 올바르게 행했다 하도 몸이 그것을 바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반복과 연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성대는 근육이 아니라서 가장 중요한 갑상피혈근과 윤상갑상근 그 이외에도 얼굴과 목 그리고 상체에 있는 수많은 근육들을 전부 동시에 컨트롤해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당연히 올바른 발성을 몸이 완벽하게 기억하기 전에는 노래 가사를 음미한다던가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겠죠 배운 내용을 계속 떠올리는 서술 기억에 집중해야 할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저는 성대는 한 박자 늦게 반응한다 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요 노래도 근육을 다루는 운동이니까 급하게 본인이 원하는 감정을 실어서 열창을 하기보다는 발성의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몸이 기억할 때까지 꾸준히 즐기는 마음으로 연습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몸에 체득이 완벽히 된 다음 노래를 분석하고 감정을 실어서 노래를 배워나가면 그 재미는 상상을 초월한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이상 건강하게 노래하자 보컬살롱 백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